M 제곱근 이게 a 의 n 분의 m 제곱인 거죠. 아, 아 여기 밖에 있는 게 그럼 루트가 제곱근이네가 밑으로 가고 안에 제곱이네는 위로 가는 거예요.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. 아 네.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아까 그뭐 제곱근에서 더하기 그걸로 그랬잖아요. 이번에는 왜 그런 거예요? 이 친구는 네. 그 어. a n분의 n, M, e, 그래. a, m의 n 제곱근 중 하나래요. 음. 그래서, 그, 이거를 a, m의 양의 n 제곱근으로 생각을 하면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면은 a, m의 네. 양의 네. n 제곱근이 되는 거죠.